그리고, 유리식으로 변할 수 없는 유리식. 네. 길지만 한번 간단히 써줄까? 정말, 아, 네. 정말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아, 최고예요, 최고. 네. 네. 좋아요, 아, 좋아. 네. 내가 색깔을 바꿨다. 그럼 무리 무리 함수, 무리 함수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하자. 자, y는 했을 때 여기 오는 게 뭐야? y는 어, 어 루트 x. 이걸 한글로 네. 한글로 써주세요 이거. 이거 한글로 여기 오는 거 한글로. 한글로. 어. 정역, 아 정역도 네. 좋고. 우리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이용하면. 이게 이게 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그렇지 네.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